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이 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벽이다 아니면 우리 집 문을 방문을 열었는데 그 뒤에 뭔가 벽 사이의 공간이 10cm, 20cm, 30cm 떨어져 있다 이럴 경우 수납장을 짜서 정말 남들은 모르는 그런 알파공간이 수납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현관문을 열고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벽이 보여요. 그 공간에 우리집 만약에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한다면 집에 안쓴 책장이라든지 CD장이라든지 공간박스를 활용해서 수납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수납장을 짜지 않아도 책장을 높게 기존에 있는 책장 위에 또 책장을 올려서 수납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 문을 열었는데 문하고 벽 사이의 공간이 10cm, 20cm, 30cm 이렇게 남는다고 할때 집에 안 쓰는 책장, 공간바스, CD장 같은 거를 가지고 또 하나의 숨은 수납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수납장을 사도 되지만 않고 집안에 남는 책장들 책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맘카페라든지 드림카페 이런데 무료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책장은 버리면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가져가만 줘도 내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내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그런데 깨끗한 책장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드림 받아서 수납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저희 집 문을 열고 그 뒤에 남은 공간에다가 집에 어 이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수납장이 있는데 걔를 활용해서 하나의 수납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저희 집에는 어떤 수납공간들이 숨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찾으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벽이 보여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벽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장식품들로 꾸며봤는데 이 공간에 사실 책장을 2단으로 쌓아서 수납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숨은 공간을 찾아보면 저는 이렇게 수납장으로 수납을 해놨지만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이곳에 맞는 사이즈의 책장이라든지 장을 놓아서 하나의 수납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곳이 바로 제가 수납장을 설치할 공간인데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뒤로 제가 가볼게요. 네 바로 요 공간인데요.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요. 어차피 요 콘센트는 덜어서 쓰지도 않고 실제로 재보면 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정도가 2 8 5 정도? 옆으로의 공간이 넉넉하게 1 5 4 정도? 활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방금 보셨던 그문 뒤의 공간에 저는 이 제품을 가져다 놓을 거예요 이게 저희 집에서 벌써 10년 정도 된 제품인데 상당히 튼튼해요 버리기도 아깝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공구가 너무 많이 꽉 차서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이 방을 얘를 어떻게 뒤로 막았으면 좋겠다, 좀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생각한 부분이 바로 아까 그문 뒤에 틈새거든요. 이 수납장이 다행히 문 뒤에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데 와이드하게는 안 맞아서 요좀 길고 짧고 짧고 긴데 긴거긴거긴거세 개를 문 뒤에다 놓을 거예요 얘가 원래는 전면 책장이에요 TV도 들어가고 거실에 보면 TV 들어가고 옆에 이렇게 책장 놓았던, 놓는 그런 제품들 혹시 아시나요 책장? 전면 거실 책장이라고 그거였는데 지금은 좀 조립을 해서 이렇게 4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풀러서 긴거세 칸만 문 뒤에 한번 넣어서 수납공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물> <놀물> 내가 건 내가 어 내가 할 <목소리> 아니야 별거 아닌데 얘 혼자 한다고 하면 커 가봅시다 아 야알겠 오케이 하나 알겠지? 이걸로 아, 다와딱 네. 좋다 그치 딱 맞지? 딱 맞네 오케이. 그래 여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나앞 공간이 어. 쓸수 있는 어딱 됐다 잡아 땡기지마 안돼아 어,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 고마워